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충만하기를 할충만축원하며또 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라우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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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읽으시기를 격려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행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그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를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정말로 어메이징한 사람 3명이 나옵니다. 세사람중한 사람은 본문에서 디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바울과 동일한 간절함을 그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대목에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부탁받았고 그 일을 받은 후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디도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내졌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여러 지 교회에서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재정을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을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도는 그 일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디도는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디도는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디도를 통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여러 분파가 생겨 분행쟁과 가입증이 충만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바울은 다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서 자신이 부탁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차 같은 것이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태풍과 맞서 싸워서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광야를, 광야를 걸어가야 하며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전갈과 뱀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은행이 있어서 헌금을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한 금덩이와 은덩이를 짊어지고 그 험난하고 긴 여정을 감당해야 하고 어쩌면 산적들이나 강도들로부터 그대로 노출되어 소중한 연보, 즉 헌금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그 일을,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디도의 마음에는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 여정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디도 이외에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낸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교회가 그 사람을 택하였다고 라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의 본이 되며 모범이 되는 사람이며 교회로부터 인증된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정이 있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는 간절하고 삶을 드리는, 드리는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실 때 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봉숭아 학당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맹구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이 맹구가 저요 저요 하면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저를 제발 시켜주세요 저를 발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손을 들어 선생님의 시선을 끄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이러한 사람을 또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마음 놓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원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이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날은 덥습니다 그늘 한점 없는 땡볕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 더운 날에 얼음 냉수는 얼마나 반갑고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뻥 뚫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충성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자세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묶임받은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그들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꾸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력으로 이런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라가 쓴물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자꾸 망설이게 되고 따져보게 되고 계속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며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없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타산해보게 되는 것이죠 디도와 바울도 그들 스스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얻게 된 것일까요?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기길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흘러 넘침으로 그 넘침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교회의 형제와 자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단식 논과 같은 것입니다. 맨위 칸의 논이 물로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 칸의 논으로 물이 흘러가고 그 칸이 또 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 칸으로 물이 흘러가서 모든 논이 물로 꽉 차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논에 심겨진 벼들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 풍년이 들고 알이 꽉찬 곡식을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 흘러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논에 물이 흘러 들어오려면 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물이 흘러서 논으로 들어가는 물길이라고 하죠. 물길, 즉 수로가 없으면 물에 노, 물을 논에 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이러한 수로가 필요합니다. 이 수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덮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깨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괜찮, 괜찮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너를 위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조고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충분히 누려진 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기꺼이, 기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또 간절한 마음이 충만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나의 이웃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나의 이웃과 자녀와 부모의 허물을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흘러넘쳐 나로 인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나의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흘려보내시는 삶을 사시고 그로 인해 성도님의, 성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또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당신을 위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서 흘러넘쳐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가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고 헌신된 마음, 기쁨으로 섬기며 나의 이웃과 가족, 친구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 디도와 같이 디도와 함께 선한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두 사람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사고와 질병과 범죄로부터 우리와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